자 가볼까요 캐나다에서 운전 중국식 오리고기를 먹고 이제 집으로 출발해요 한국이랑 운전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매너는 한국보다 조금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차가 오는 걸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시스템도 좋은 편이라 운전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렇게 스탑사인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한번 섰다가 가야 돼요 안쓰면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은 너무너무 다 예쁘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국이랑 비슷하게 50km 제한이면 뭐한 10km 정도까지는 카메라를 찍지 않는 그런 거고요. 횡단보도 이렇게 횡단보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람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무조건 보고 사람이 건너는 신용만 해도 서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한 호주에서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캐나다 사람들은요 운전이 생각보다 좀 과격해요 이거 과격하다는 게뭐 매너 없이 한다는 것보다는 급가속 급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어 조금 얼핏 보면 뭐 난폭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니까 캐나다 사람처럼 운전하면 연비는 다안 좋아요. 지금 렌트를 했는데 어 제가 이 차를 운전하니까 연비가 어마 평균 연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캐나다 사람들은 운전을 연비를 생각하지 않고 운전을 한다는 거죠. 네. 아 이거 또뒤 차가 엄청 급하게 따라오네요. 저도 좀 밟아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70이네요. 이렇게 가속을 했는데도 성격 급한 캐나다인 포르쉐를 탔네요. 포르쉐를 탄 분이 저를 추월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가속은 빨리 하지만 제한속도 위반은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 기본적으로 차선의, 그 차선이 넓어서 운전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치가 일단 좋으니까, 길들이 경치가 좋고, 교통체증이 별로 없어서 되게 재밌어요. 운전하는 것도 재밌고. 대신, 어, 노면은 한국보다 좀안 좋아요. 울퉁불퉁하고, 아무래도 관리, 땅이 넓어서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 좋은 건, 선팅 하는 게, 틴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벌금을 낼 각오를 하고 하는 차들이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아주 가끔 있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고요. 그래서, 엄청 뜨거워요. 그러니까, 앞유리랑 운전석, 옆유리, 조수석도 포함이죠. 는 아예 선팅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창문들 뒷유리랑 이 뒷좌석의 유리들은 그래도 썬팅을할수 있어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흰차 뒷유리는 썬팅하고 앞에는 썬팅 안한거 이렇게 보이실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안좋긴 한데 어, 한국은 요즘 다썬팅이 진하게 돼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곳에서 운전하다 여기 오니까 뭐가 좋으냐면 어, 운전하는 사람 수신호가 아주 명쾌하게 보여요. 먼저 가세요. 뭐 쓰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심지어 표정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르, 그런 면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서로 양보해 주면 또막 웃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사람 기분을 좋게 한다고 할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들도 되게 예쁜 것 같고요 일단 하늘이 너무 예뻐서 좋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엄청 까매 질것 같아요 이제 아직은 안 나왔지만 그 신호 체계가 조금은 달라요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냐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파란불이면 비보호 좌회전이 다 돼요 파란불이면 비보호 좌회전이 다 되고 빨간 그비 좌회전이 안될 때는 빨간불로 명쾌하게 표시를 해주고요 물론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건 유턴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턴 할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유턴은 다 위법이래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유턴이 아예 모든 길에서 금지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슨 골목길이나 뭐 이렇게 차 없는 도로에서는 뭐 하기는 합니다. 차들이.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나오는데, 어, 사람 건너는 신호가 이파랑색 초록불이 아니라 사람이 건너는 신호는 흰색불이에요. 흰색불. 지금 경찰차가 지나갔는데요 제가 운전한 지 지금 4일? 5일째 됐는데 저 경찰차 처음 봤습니다 경찰차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어요 어 뭐사복경찰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 경찰차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그 정도로 교통법규는 잘 지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지금 노란불로 바뀌었는데 제가 지나갔잖아요. 한국보다 노란불이 노란 불이 그 점등되어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지나가도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통과를 하는 것 같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운전할 때 이렇게 지금 자회전을 하면서 차선을 바꿀 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 사각지대가 있는, 있으니 있는데 운전 그 테스트를 할때 거울에만, 거울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직접 보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도 어, 전부 다 어, 왼쪽으로 차선 바꿀 때 아예 고개를 돌리는 특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 소리는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 차가 있다는 경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좋은 교통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뭐 이게 우리나라에 정착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3ways, 4ways, S가 붙는지 안 붙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길이 진짜 좋아요. 나중에 화면으로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로 간단히 일단 설명하면, 자 지금 파란불이죠. 그리고 저 밑에 신호등도 파란불이에요. 이 말은 비보로 언제든지 좌회전을 해도 된다. 오, 한국 스포티지가 보이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3-way는 뭐냐면 4-way도 마찬가지고 어, 사거리에요 교차로에서 어떤 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냐면 교차로에서 먼저 서 있는 차 그러니까 먼저 도착해서 한번 서 있는 차가 지나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헷갈릴 일이 없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라운 u n d a 이죠 여기서는 서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c i r 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 약간 차선을 잘못 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웃음> 네, 이런 길이 있어서 오히려 신호가 많지 않아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로를 쓸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파란불 들어왔죠. 자, 비보로다갈수 있는 거고 저 앞에 차가 지금 오고 있는데 아직 올라면 멀었으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탑 사인이 있는 곳은 항상 스탑을 한번 해야되고 자 여기도 보시면 직진인 것 같아서 바로 갈수 있는 것 같지만 안돼요 그래서 스탑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야돼요그 말하면서 그 영상을 찍으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스탑 사인은 없죠. 그러니까 쭉 가면 되고 길거리 이렇게 사람이 건너는 것 같으면 무조건 서야 되는 거. 음. 그리고 이 라운드 아웃에서는 먼저 돌고 있는 차. 가 무조건 우선인거. 한국은 아직 정착이 안됐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캐네디언처럼 나도 급가속 좀 해보고. 다 이렇게 운전하더라고요 특이하게. <웃음>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영상이 긴가요? 이상하게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비가 좀 이상하네요 구글 맵을 쓰고 있는데 어? 여기는 목적지가 아닌데 목적지라고 나오네요 제가 뭔가 주소를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의 주택가고요. 집들이 되게 예쁘죠. 모든 집에 다 차고가 이렇게 있고, 어, 차를 집안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저 빨간 차처럼 앞에 있는 빨간 차처럼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집 앞에 그냥 세워도 되고, 네. 우선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더 좋은 길, 아, 더, 더 다른 영상들도 나중에 말이 계속... 이렇게 되네요 아무튼 다른 영상들도 또 찍어 볼게요